윤아야 아빠 오늘 또맘만 먹어야 되는데 뭐 먹을까? 먹고 싶은 음식 있어요? 아뭐뭐뭐 뭐, 뭐. 갈비. 아 갈비 괜찮아? 그러면 치킨. 아 냉면 먹을까? 냉면? 냉면? 냉면 마음에 들어? 어 냉면 마음에 들어. 여보 결정했어요. 길게 길게 갈비를 잘라서 같이 착해서 먹는 거지. 뭐라고 그지 응. 길갈냉 길갈냉? 마음에 들어 이러나? 응. 격하게 마음에 들어 <웃음> 육삼 냉면 먹어볼까 화끈한 빨간 국물 위에 올려서 물냉면 후루룩 물냉면 호로록 갈비는 뼈까지 뜯어줘야지 홈사운드 좋아요는 좋아요 긴 갈비에 불냉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<웃음> 긴 불냉 뭐긴갈 불냉 원래 그긴 갈냉이었는데 긴갈 불냉으로 바꿨습니다. 많이 매울려나? 와, 어우야. 음, 음, 면을끊질 않아가지고 그냥 깨서 먹었더니 먹을 때는 이거 이거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느꼈는데 아, 맵네. 아 근데 그렇게 매운 블랙면 아닌 것 같아요. 다음에 송주 블랙면 한번 먹어볼까. 얘는 딱 먹으면 약간 불닭볶음면보다 좀덜 매운 것 같아요. 이게 불냉이야? 그래서 <웃음> 허세 부리고 막. 아, 아좀어 먹자. RB <웃음> 얘를 그렇게 한 번에 척 <웃음> 될까 이게 맛있다! 어? 뭐야? 편육도 있네? 와, 불냉면에 갈비 잘 어울리네 와, 이게 비냉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비냉이랑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맛있는데 와, 불냉면이랑 맛있네 따봉 이제... 갈비를... 아! 얘도 같이 먹을볼음 얘를 세로로 길게 썰어서 면이랑 호로록이 될까? AS 많이 쏘지 않아요 자르자. 아니, 이게, 그래, 좀 전처럼, 안 자르니까, 뭐, 뭐 한세 젓가락 먹으면 끝나겠는데? 이 만두는 보기만해도 딱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만두입니다. 면이 남아 있었구만.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냉면 집인 줄 알고 냉면 집에서 시켰는데 중국 집에서 배달이 오더라고요. 그러다가. 분명히 내가 시킨 가게 이름은 뭐뭐 블랙면이었는데, 근데 맛은 괜찮아서 다행인데, 아 그거 팁 알아요? 배달 어플에서 맛없는 집을 최대한 걸을 수 있는 방법. 어플 보면 그 가게의 정보가 정보를 볼수 있는 칸에 가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촌 치킨 이러면은 거기 정보에도 이제 사업자 등록돼 있는 게 교촌 치킨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교촌 치킨만 파는 곳이거든요. 근데 거기에는 뭐 땡땡 냉면 이렇게 돼 있는데. 정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땡땡 뭐 중화반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한 곳에서 여러 음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맛이 좀 없을 확률이 높죠 그냥 제품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막 데워서 주고 이런 경우가 좀 높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뜯어볼까 하나 아, 잘 구웠네. 아 고기 많이 남았네. 아쉽네. 면이 한 젓가락 남았으니까. 마무리 아! 진짜 육삼 냉면을 한번 먹어보자 <웃음> 고기 <웃음> 올리고 굴을! 쌈이면 쌈 싸먹어야 되는 거아니야 상추쌈! 이러면 은 상추에 싸먹잖아요 그러니까 난 고기에 싸먹어야지 오이 딱 올려서 안 파는 이유가 있네 단순히 뭐 고기가 비싸서가 아니라 <웃음> 엄청 힘드네, 먹기! 그리고 좀 느끼해요 오늘의 결론! 그냥.. 파는대로 먹자! <웃음> 아이.. 어.. 네.. 과유불급! 과하게 많으면 많은게.. 없는거보다 낫다.. 아유.. 참.. <웃음> 반대.. 반대잖아! 과하게 많은거는 없는거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들 아실 것 같지만.. 아 그만 얘기하자 원했네! 원했네! 맛있다! 잘 먹었습니다!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!